눈물이 러 또르르 눈 여러분들 자주 하시는 게뭐 화려하게 메이크업 하시는 것보다는 진짜 데일리로 할수 있는 메이크업 소재를 하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한 게 음영 메이크업 그럼, 메이크업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선크림 발라줄게요. 쉬폰 프라임 선크림 샵입니다. 제가 유분이 좀 많은 편이라, 선크림을 그렇게 완전 선호, 아, 아니 바르는 편은 아닌데, 하얗게 백탁현상 있죠? 그렇게 되지 않는 크림을 고르고 그르던 와중에, 저는 커버할 게 정말, 정말 많아요. 정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컨실러를 먼저 사용해보겠는데, 컨실러는 유피던 컨실러 2번입니다. 항상 팁을 얼굴에다 올려놓으시면 안 되고요. 손등에다가 덜어놓고 나서 양을 조절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을 올리시는데요 소량만 덜어서 커버를 줄게요 이렇게 크게 커버해야 되는 네. 음영을 먼저 살려줄 건데요. 요거보다 방금 전에 사용했던 컨실러의 살짝 한톤 밝은 색인 1번을 사용을 해서요. 콧대를 콧대를 살짝 콧대다가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요. 콧대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줘도 확실히 여기만 마을만 살려준 느낌이 듭니다. 유피덤 셀레피트. 비2 1원 특히 눈가랑 이런 이빠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은 얇게 얇게 올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여름철에는 엄청 잘뜰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소량만 잘 덜어서 코션부터 그을 때는 정해 주셔야 돼요. 찰지게 드디어 해주요 굉장히 소량을 레이어드해서 올려준다라는 그,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베이스는 제가 진짜 이쪽은. 이거는 아직도 엄청나게 트러블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 아닌 이상 이런, 여기까지는 커버, 이 정도까지 커버되면 진짜 잘 커버가 된것 같거든요? 아까 전보다 진짜 확실히 엘프 제품, 엘프 제품 사용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밝은 바트 색상으로 라인만. 블루, 오, 블론디 브라운.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대쪽으로. 하, 털이 없어. 반대쪽으로 한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반대쪽으로 한 다음에, 다시. 자, 눈의 지속력을 위해서 먼저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에뛰드 하우스 아이 프라이머 제품으로. 눈가에 먼저 올려주세요. 셀레피트 01번 호지 니트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올려주시면 안되고요. 요정도 양을 올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펴서 발라주세요. 눈덩이에 브러쉬를 사용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뒤부터 쓸어서 차곡차곡 올려주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칼리티트 어 이번 색깔입니다 샌드이 아이라이너는 똑같이 릴리 바이 레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점막은 이렇게 메꿔줍니다 045 크럭키 아몬드 제품을 사용할게요 이렇게 얇은 섀도우 브러시를 이용해서 스머지 효과를 줄 건데요. 저는 쌍꺼풀이 이렇게 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요 중앙까지 스머지. 이거는 좀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뒤에서 앞으로 쓸어내리듯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밑이 없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쓸어내리듯이 야 마스카라는 키스미 우즈로드 애티로 제품이에요 이거를 언더에다가 홍콩 갔을 때 샀었는데 거의 방치한 아이템입니다 <웃음> 요거 여기 내장되어있는 곳은 별로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음, 이렇게 그 생각하니까 립을 안발라볼것 같아요 킹트 사번 마르살로 음. 자 여러분 오늘의 데일리 음영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포인트는 저는 눈화장이 가장 포인트거든요. 슬랩피트에 세 가지 제품 사용했어요. 1번, 2번, 4번. 만 사용했어요. 다음 더 좋은, 쉽고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